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코스타레비의꿈입니다 이번에 제가 리뷰할 게임은 게임빌의 신작 엘룬이 되겠습니다. 엘룬은 수집형 RPG 게임입니다. 다양한 캐릭터들이 준비되어 있고 다양한 스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는 만큼 많은 가차를 해야 모을 수 있겠죠? 턴을 돌아가면서 한 번씩 공격하고 스킬을 사용하는 등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한 번쯤 접해봤을만한 방식의 게임입니다. 이런 류의 대표적인 게임으로 세븐나이츠와 별이 대어라가 있죠. 얼마 전에 넥슨에서 출시했던 린더 라이트 브링어도 그렇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그래픽이나 사운드, 타격감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약간의 문제는 궁극기를 사용하거나 보스가 스킬을 사용하거나 하면 화면 연출이 나오는데 이건 스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엇? 이라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옵션으로 설정할 수 있는 최대치는 4배속인데 4배속으로 설정을 하면 소리도 없이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재생되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걸 내가 왜 계속 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집형 RPG의 특성상 같은 스테이지를 꽤나 많이 반복해야 되고 매 전투마다 이게 최소 두번에서세번 이상 반복되니까 정말 스킵의 필요성을 간절하게 느꼈습니다. 스토리 같은 경우는 어차피 더빙이나 효과음 같은 것도 없고 양산형 스토리이기 때문에 노잼이라서 스킵했습니다. 자 그럼 컨텐츠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별자리, 연맹, 임무, 도감, 만물상, 치모, 육성, 친구, 합성, 탐사, 공방, 연구소, 비치의 소환, 영혼석까지 그리고 도전에 요일던전, 보스전, 계승전, 차원의 틈, 혼돈의 탑, 연맹전 자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게임을 좀 해보신 분들은 별로 모를만한게 없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겠죠? 별자리 같은 경우는 계정 자체를 강화하는 시스템으로 계정 랩 제한이 있고요 강화를 진행하면 모든 엘룬에게 적용됩니다. 오랜마다 열리고 게임 내에 재화로 레벨업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연맹은 길드 시스템인데 현재는 만들어서 가입만 가능한 상태고요 연맹전이나 연맹보스는 개발중이라고 합니다. 연맹 상점에서 연맹 버프를 구입할 수 있는데 연맹 레벨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볼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임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진행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이런 류의 게임에서 무과금이나 소과금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무를 진행해서 약간씩 나눠주는 캐시를 받아가지고 그걸 모아서 가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지갑을 여셔야겠죠. 도감은 말 그대로 도감이고 채워넣으면 캐시를 약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초반이라 그런지 채울 도감이 많아서 꽤 많은 캐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세븐나이츠처럼 랩업 달성에 따른 지급은 없기 때문에 쫄짝을 통한 수급은 안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도감에 들어가면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볼수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거 애플레이어로 돌리는데 프레임 드랍이 너무한거 아닌가요? 프레임 속도도 최고로 설정했지만 이 M이 안 붙은 게임의 프레임 드랍은 전투를 진행할 때도 그렇고 스토리를 진행할 때도 그렇고 계속 보고 있으면 좀 많이 거슬리는 편입니다. 수집형 RPG의 특성상 스테이지 방식을 채용하고 있어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지 못하고 막히게 되면 해당 스테이지를 깰 때까지 뺑뺑이를 돌아서 수집한 친구들의 레벨을 올리거나 합성을 하거나 각성을 하거나 장비를 맞추는 등 성장을 통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프레임이 떨어지니까 별로 보고 싶어지지도 않아서 결국에는 안보고 딴짓을 했습니다. 자 이야기가 잠깐 딴데로 샜는데 다시 돌아오죠. 칭호같은 경우는 타이틀이구요. 친구는 역시 우정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합성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익히 아시는 영웅 합성인데 이 게임이고 희귀 등급 2명을 겨우 만렙까지 올려서 합성했더니 희귀가 나오네요. 네, 합성 성공도 확률이랍니다. 대신에 한번 합성에 일씩 마일리지를 주고요. 다 채우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하네요. 희귀에서는 겨우 45번, 영웅에서는 겨우 60번만 채우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탐사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아이템과 돈, 그리고 약간의 캐시를 주워오는 거고요. 이렇게 주순 아이템은 합성에 들어가서 스테이지에 사용하는 물약으로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약의 기능이 어, 이 아군의 능력치를 올려주는 거라서 그렇게 꼭 필요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경험치 상승 같은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었으면 조금 더 나았을 텐데 말이죠. 연구소는 엘론의 스킬을 강화할 수 있는 스킬북을 만드는 곳이었고요. 빛의 소환은 소환 빙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게임은 특이하게 엘룬을 갈면 엘룬의 빛이라는 아이템을 주는데요. 이걸로 또 빙고 형식으로 랜덤하게 소환을 할수 있었고 이 빙고판을 다 채우면 전설 엘룬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과금 유저도 조금만 노력하면 엘룬의 빛을 얻어서 충분히 전설 엘룬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 자체는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라이처의 신전은 엘룬을 진화시킬 수 있는 재료를 얻을 수 있는 요일 던전이고요 보스전은 장비를 얻을 수 있는 장비 던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승전은 PVP인데 이건 조금 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원의 틈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웨이브를 클리어하는 방식의 어, 무한의 던전? 약간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혼돈의 탑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탑을 올라가는 형태의 컨텐츠고요 자 아무튼 계승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이런 수집형 RPG의 최종 컨텐츠는 PVP죠. 계승전이라는게 PVP인데 특이하게도 나는 수동으로도 싸울 수 있고 자동으로도 싸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자동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라서 어떤 덱을 하나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스킬을 사용하면 웬만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세븐나이츠나 별이 되어라처럼 자동으로 싸우는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덱을 만들거나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보면 알수 있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컨텐츠를 훑어봤는데 이 부분은 정말 괜찮게 만들었구나 싶었던 부분은 육성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캐릭터를 이렇게 등록해놓으면 등록한 캐릭터도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수집형 RPG의 특성상 많은 캐릭터들을 골고루 키워야 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다만 1일 경험치 획득량에 제한이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괜찮았던 건 빛의 소환입니다. 빛의 소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력만 하면 전설 엘론을 반드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모드에 들어가면 있는 npc 의뢰와 메뉴에 있는 탐사를 통해서 게임을 꾸준히만 하면 그래도 캐시 아이템인 루비를 어느정도 수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는 것도 꽤나 괜찮았습니다 자 그리고 엘룬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엘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엘룬 같은 경우는 장비를 장착할 수 있는데 장비 같은 경우는 역시 전설 등급까지 나눠져 있었고요. 세트 아이템의 경우 착용하면 세트 효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비의 장착과 해제는 아무런 조건 없이 가능했고요. 스킬 같은 경우는 액티브 스킬 3개 그리고 패시브 스킬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액티브 스킬은 일반, 특수, 궁극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스킬 강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소에서 제작한 스킬 북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스킬잼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각 스킬마다 3개의 잼을 넣을 수 있고요. 스킬창에서 요구하는 색깔의 잼을 넣을 경우 특수능력이 발동되는 형태입니다. 성장 및 진화는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패스하겠습니다. 코스튬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별진화에 따른 색깔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는 좀 지겹고 노잼이었지만 선입견 없이 게임을 계속하면 할수록 아 이거 그래도 할만은 하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혼날 시간입니다. 엘룬 잠깐 보시죠. 음 죽음의 증표 굉장히 낯이 익죠. 설마 크리스? 이 친구는 프레이아라는 친구인데요. 이거 일러스트와 인게임의 괴리가 어왜 이렇게 심하죠? 발들을 설마 제이브? 형, 형이 여기 왜 있어? 출장 나온거야? 이해를 돕기 위해 세븐나이츠의 제이브 형님을 잠시 모시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게임의 컨텐츠가 제가 한 3년, 4년 전에 했던 세븐나이츠와 거의 대부분 동일하다는건 컬처쇼크였습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기술이라도 있는걸까요? 4년, 5년 전에 비해 발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뭐랄까 좀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세븐나이츠의 스킨만 씌운 버전 게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게임 자체는 아예 못해먹겠다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5점 드리겠습니다.